내년 1월까지 일반분양 물량 중 절반은 팔아야 PF를 일부 상환하고 건설사의 기성 대금도 줄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한 한시행사 관계자의 말이다. 이 단지는 최근 수분양자의 중도금 무이자 등 각종 추가 혜택을 제시했지만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악의 경우 회사가 도산하는 인계점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PF 30% 대금리도 재연장 어려워 도산 인계점 얼마 남지 않은 중소시행사들. 12일 부동산 아렐리사에 따르면 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179,606가구가 분양했다.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66,033가구이며 이날까지 37,92가구가 공급됐다. 지난해에도 12월에 65,282가구가 공급돼 월간 최대 분양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도 작년처럼 연말에 가장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일반 분양 가구 중약 30%가 2월 물량으로 추정된다. 시장 상황을 보고 분양가를 조정하기 위해 조합이나 시행사 등 사업 주체가 의도적으로 분양 시점을 미룬 것이다. 그동안 이 같은 2월 물량은 최대한 분양가를 높여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왔다. 영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했고 지방 중소규모 단지도 1순위의 청약이 마감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좋은 시기여서다. 부지를 담보로 하는 브릿지롱과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받게 되는 pf도 금리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어서 지역과 공급 물량에 따라 최적 시점을 고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류는 올해 들어 급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잇따은 자이언트 스텝에 대응해 한국은행도 단기에 대폭 기준금리를 높이자 출을 이미 실행한 사업장이나 시행사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사업장을 위주로 분양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은 공급 물량의 50에서 60%는 조합원이 확보했고 입지가 우수해 다소 부담이 덜하지만 사업성이 낮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한 사업장은 미계약이 장기화하면 기성금을 주지 못해 공사가 멈출 수 있다며 최근 PF이자가 30%대에 육박해 자금력이 약한 중소건설사는 분양실적에 따라 연쇄 부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 중소시행사 대표는 어렵게 부지를 확보해 10%대 금리로 브이지론을 받아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기존의 PF를 실행한 사업장 중 미분양 물량이 많고 오랜 기간 수분양자를 찾지 못하는 곳이 문제라며 일부 사업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 후 분양도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 운영 마지막 날인 4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단지 모형도를 구경하고 있다. 사진 제공 뉴스 1. 초일 낮아도 입주대까지다 팔자 분양과 착공 계속 미루면 매출에도 영향. 자금 사정이 양호한 건설사들도 분양을 무작정 미루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다. 공정이 진행돼야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양과 착공을 미루면 그만큼 고정 비용은 나가는데 매출은 증가하지 않아 회사 전체의 성장성이 둔화되는 문제가 있다. 분양업계에선 어차피 내년에도 분양시장 전망이 어두운 만큼 지금 분양 하나 내년으로 미루나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완판을 기대하고 분양을 시작한 게 아니다며 분양 후 입주까지 2년 정도 시간이 있는 만큼 그 사이에만 다 팔자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도 초기 분양률을 예전보다 낮게 보는 추세다. 최근 시장 분위기상 1순위 해당 지역에선 물량 소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단지들은 기타 지역으로 수요층을 넓히려는 전략을 세웠다. 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별다른 홍보 없이 1순위 완판된 인기 지역 단지도 최근 시장 분위기가 달라져 초기 계약률 60%만 달성해도 성공적으로 본다며 창약 경쟁률이 낮아도 미계약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률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